여러분은 십정동을 아시나요? 공갈이라는 아이를 붙고 두굴 쌓았다는 이야기에서 유래한 공건면 국태민안의 줄임말로 평안하라는 기원을 담은 지명에서 유래한 태안 용의 등과 비슷하다고 하여 붙여진 용정동 이것처럼 인천에도 10개의 우물에서 유래한 십정동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십정동이라는 이름보다는 김수현의 바보 역할이 인상 깊었던 영화 은밀하게 위대하게와 덕선이와 친구들의 청춘을 이야기하는 드라마 응답하라 1988에서의 옛 동네 배경이 더 익숙할지도 모릅니다. 십정동은 인천부 주안면 상십정리, 하십정리 지역으로 우물이 10개가 있어 여름을 도는 십정리라고 불렸습니다. 다른 마을에서는 대동 우물 하나 파기에도 온 마을 사람들이 서둘러 몇날몇 몇 달이 걸려야 했는데 이곳에서는 혼자서 몇 시간이면 우물을 팔수 있었고 이렇게 몇집안 되는 마을 사람들이 너도나도 우물을 파서 한 마을에 우물이 10개도 넘게 돼1 0정동은여 우물이라고 전해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도 1 0정동에는 10개의 우물이 남아있을까요? 부평역사박물관에서 개시한 여름물 마을의 우물 위치표에는 총 10개의 우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직접 방문해서 우물의 흔적을 찾을 수 있는 곳은 10개 중에서 5개 정도이고 고래 우물터와 희락양로원의 우물을 제외한 나머지는 매립된 상태로 제대로 된 우물의 흔적은 찾을 수 없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마을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많은 시간이 지난 지금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고 우물의 흔적조차 찾아보기 어렵다는 게 마음을 아프게도 만듭니다. 옛날 흑백 사진을 꺼내서 보는 것과 같은 옛스러움이 담긴 골목과 낡은 담벼락을 따라 그려진 벽화는 이제 찾아보기 힘듭니다. 고층 아파트가 즐비해 이곳이 그 옛날 여름을 마을이었다는 사실도 기억하기 어렵겠죠? 지금 곁에 있는 공간 역시 언젠가는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십정동의 10개의 우물처럼 이미 없어진 곳은 어쩔 수 없다지만 지금 우리 곁에 남아있는 것들은 잘 관리하고 보존해서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주어야 하지 않을까요?